안녕하세요. 뮬리뮬리 김뮬리입니다 더워서 미쳐버릴 것 같은 이 시국에 입술에 착붙대면서 바른 듯안 바른 듯하고 유지력이 정말 좋은 립 제품 찾으셨던 분들 바로 들어오세요. 스틸라의 스테이 올데이 리퀴드 립스틱을 리뷰를 해보면서 모든 컬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 총 컬러는 네 가지 컬러이고요. 네 가지 컬러들 모두 핑크 컬러의 계열들의 MLBB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패키지는 컬러가 한눈에 보이도록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또 스틸라만의 감성이 가득 들어있는 골드 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테이 올데이 리퀴드 립스틱의 제형 자체는 리퀴드 제형으로 촉촉하게 발리면서 컬러가 아주 고우면서 부드럽고 밀키하게 발리는 게 특징이에요 더구나 컬러발색력이 너무 좋아서 고농축 피그먼트를 올리는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를 올릴 때는 양조절 필수고요 입술에 올리자마자 픽싱력이 좀 있기 때문에 올리자마자 아주 빠르게 손으로 톡톡톡 해서 립 컬러를 연출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보통 이런 제형들은 입술에 올렸을 때좀 무거워 보이거나 탁해 보이거나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가볍게 올라가면서 촉촉하게 발리는데 정말 픽싱력이 정말 빠르게 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또 바른 듯안 바른 듯한 정말 깃털 같은 가벼운 느낌이 드는 제형입니다. 처음에 발릴 때는 리퀴드 타입이기 때문에 촉촉하게 발리면서 픽싱이 되자마자 보송하게 마무리되면서 매트하게 표현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립 제품이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푹푹 찌는 이 더위에 우리 마스크까지 끼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제품이더라고요. 컬러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컬러는 살리나 컬러로 아시아 단독 쉐이드로 출시를 했고요. 웜쿨 상관없이 바를 수 있는 누디 누디한 살구 핑크 컬러인데요. 립베이스로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제가 사용한지 한달정도 됐는데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주름이 조금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처럼 입술주름이 좀 많으신 분들은 양조절해서 바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두번째, 프로메사 컬러입니다 로즈컬러가 아주 살짝 들어간 핑크컬러이고요 가벼운 느낌의 컬러가 아닌 고급스러운 핑크 컬러로 표현되는데 이 웜, 쿨 상관없이 어느 톤이든 입술에 올렸을 때잘 어울리는 컬러이고요 고급진 느낌의 입술 표현이 돼서 MLBB 컬러로 사용하기 딱 좋은 핑크컬러입니다 세번째 컬러는 로만자입니다 차분한 느낌이 드는 뮤트톤의 핑크 베이지 컬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컬러이지만 쿨톤 분들이 잘 어울리면서 좋아하실 만한 컬러예요 그리고 요즘 트렌디한 컬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로만자 컬러가 품절이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7월 말부터 다시 재입고돼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컬러 벨레자 컬러입니다 누드 브라운에 뮤트 핑크가 살짝 들어간 느낌이에요 뭔가 은은한 느낌? 어떻게 보면 누드 베이지 브라운 느낌도 들기도 해서 베이스로 사용하기도 좋은 컬러이기도 해요 단독으로 발랐을 땐 힙스터의 느낌이 물씬 나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 마스크 그 애도 묻어나는지 안 묻어나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꾹꾹 눌러서 이렇게 두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국에 꼭 필요한 립스틱 찾으셨던 분들 스테이 올데이 리퀴드 립스틱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밀리밀리김밀리였습니다 안녕! 빠이!